자, 우리는 이키오스크 시스템은 일곱 종이다. 자, 일곱 종이 이렇게, 예를 들게 되면, 자, 이게 탭이 하나 있고, 우리가 이게 홍보물이 있고, 홍보물이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실에 쭉 이렇게 배치가 돼 갖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쪽 정리해놓고 놔 그거 가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탭으로 할 때는 여기서는 요즘은 이 개인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다 개인정보를 일체 우리는 간장을 안 한다는 거다 아무도 없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내가 뭐 대리점이 해갖고 내가 무료로만 검색할 수 있는 거좀 달라 이런 말도 있겠지만 우리는 일체 없다 누군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자, 예를 들게 되면 회원 가입도 필요 없고 어? 개인 정보도 필요 없고 예, 아무런 정보가 없다 이 말이야. 이 탭에는 단지 시스템은 들어 있지. 이 컴퓨터 넘버만 들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7종 교스커 시스템에는 아무 정보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는 일차적으로 앱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자 앱은 우리는 지금 현재 아이폰에는 개발이 아주 안 됐어요. 자 구글에서 진행되고 그래서 운명주기 운세감정법 그러니까 구글에 플레이스토어에 가가지고 어? 플레이스토어에 가가지고 운명주기를 딱 치게 되면 운명주기 운세감정법이라고 탁 놓을 거예요. 수리사주를 치다 놓을 것이고 이것을 따넣어도 받게 되게 되면 게되지 생용월일만 딱 치면 돼. 자기 생용월일하고 남자 여자하고 시간이 낮밤인지 하고 양력인지엄력인지 이것만 딱 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모든 것이 설정이 하는데 이것의 나머지 부분 그래서 여기 들어가게 되면 개인 평생운은 무료예요. 개인 평생 원을 버는 데는 무리다 나중에 DB는 천천히 설명하겠지만 은자 거기서 나머지는 한 건당 5천원씩 내고 버는 거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인터넷으로 봐나 키오스코로 봐나 가격은 똑같다는 거다. 일로 가도 똑같고 절로 가도 똑같아. 자 그래서 이프레스테에 가서 우리가 하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는 이 대리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상관을 지울 수가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단계는 회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별 볼일 없는 것이고 자두 번째는 우리는 이 키오스크 시스템이 가게 되는데 이 키오스크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는 소프트웨어예요 자 예를 들어 갖고 탭을 가서 깔아서 시스템을 깔아서 빌려주는 형태로 대부하는 형태로 가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은 이거는 자기가 탭이 있을 때 이거는 탭용입니다 자 그래서 템플릿으로 있어야 된대 템플릿 피, PC도 되겠지 그래서 우리 탭에서 우리가 전용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면 자체가 다르다는 거다 이것은 휴대폰에서 하면 되고 이거는 휴대폰에서 하면 되는 것이가이 키오스크는 우리가 탭에서만 지금 그래서 휴대폰에서는 안 된다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탭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소프트웨어는 뭐 때문에 까는냐? 이게 중요하잖아. 그죠? 이 탭이 이 소프트웨어를 왜내 탭에 다운로드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받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DB는 차이도 많겠지만 이거는 11세 쪽밖에 안되고 이거는 서 34종이나 있기 때문에 이 다운로드 받는 것은 나는 상담을 하고 이용을 많이 하는데 대신에 나는 사게 이용하겠다는 소리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30%를 우리는 되돌려 받는 것이다. 그렇게 결제는 똑같지만 30%를 내가 사게 하는 거야. 단지 이 소프트웨어는 11만 원이다. 부가세 포함해갖고. 11만 원내 펜, 펜고 내가 이용을 많이 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5천 원 주고 하는데 나는 결국 1 500원은 사게 한다는 거다한건 다. 왠지 알겠지?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 한두 건할사람 이거 할 필요가 없어 한두 건할사람 이거 하지 말고 o 에서 앱에서 우리가 처리하고. 이것은 자기가 많은 사람인데 상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는 배운 사람만 하는 게아니되는 거다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전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보를 일반 사람, 일반인들도 사람 일반 상담을 위해서 뭐 누구말따나 서림도 되고 역학하는 사람도 되고 상담하는 사람도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내 관심이 많아서 되고 누구말따나 마케팅하는 사람이 맡겨어갖고 누구 말또 보험회사라고 생각해보자. 이 까나갖고 들고 생기면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봐주기도 하고. 그러면 자기는 30% 보는 거예요? 한껏 해주면 30%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들고 댕기면서 이렇게 상담해줘도 된다는 거다. 읽으면 뭐? 해주니까. 응? 그럼 할리그 씨만 비돌 댕기지 말고. 응? 그게 그거 할이있거병 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읽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모를 거 가면 사진 찍으 가라는 거다. 네리지 그러면 사진 찍러 가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내가 내 번호로 결정했지만 나는 30% 돌려받는 거야. 아니? 그런데 우리는, 이게서 우리는, 일반인들은 이렇게 30%를 가서 사지만 은 나는 가상 대리점이 됐을 때 이걸 신청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내 대리점 코드가 나가요 이것을 설치할 때 이것을 다운로드 할 때는 대리점 코드를 넣으라고 딱 놓는다 그럼 내가 깔아 죽일 때는 내 코드를 열 것이고 내 아는 사람이 깔 때는 내 코드 치라고 할 것이다 그죠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깔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운로드 한 사람들을 모든 사람이 이용한 것의 우리는 20%를 나는 내 수익으로 갖고 오게 되다 대리점. 뭔지 알겠지? 나는 내 거는 30% 사고, 내가 한 거는 30% 사고, 여기 있는 것은 대리점 신청인 사람이다, 그제? 1차적으로는 우리 공부한 사람들만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를 한 채로, 그제? 공부를현재로 공짜로 가져가지만은, 다음에는, 이거 자기가 하고 싶어도 공짜가 되겠나, 그죠?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대리점 코드를 넣게 되게 되면, 여기서 이용, 내 대리점으로 이용된 사람으로부터 이용된 금액의 20%를 내 몫으로 가져갈 거 그런데 이것이 좀 많이 깔리다 하면 어마어마한 있지? 그렇게 되겠나? 한번 계산해 볼까? 내가 30%? 30% 이거 모르네 우리 사장님 모르잖아 그지 계산하네 보지 자자 <웃음> 내가 30대를 기준으로 했다 자 우리는 아무나 이제 깔아 가지고는 별로 답이 없다 그지 그러나 나는 30명이라는 요원는 내가 하루에도 몇건 씩이라도 이용하고 어? 한 10건 정도 상담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하는 거야 이? 자 그래서 10건을 하게 되면 5만원이다 이런 데만 계산하자. 잠시 하루에 한개 하는 거는 깔 필요가 없었으니까. 자, 이것을 우리는 한번 보자. 이거 한번 한 달, 하루에 얼마야? 이거 하루에 150만 원이래, 그제? 그러면 여기에 20%면 어떻게? 나는 30만 원을 하루에 버는 거야. 그럼 한 달에는 900만 원. 내것또이혹하면 어떻게? 나는 50%잖아. 그렇지 자, 이것이 또 마케팅이 좀잘 돼갖고, 수가 퍽퍽, 한100건만 정도 됐다 하면 세배 하면 하루에 100만 원이 됐겠어요. 나는 드이 하나도 없이도 그만이 되는 거야, 아니? 아, 그것도 노력도 안 하고. 이거는 한 번만 쫙 해놓게 되면 계속적으로 평생이잖아 술이 사주가 깨져갖고 아무것도 못 쓰고 쓸모 없다 할때 전까지는. 그지 그런 사업이 어디 있나? 보에서 가봐 매달 그 실적 안 올리면 답이 있나? 판매하는데 가봐 매달 안 팔면 그 수당 주겠나? 점포율어 가봐 안 팔리면 지 이익이 생기겠나? 없죠? 그런데 이거는 잘못 가려놓으면 그 사람이 이용하기전 하면 전부 다내테리지 응? 그 코드만 있다면 나는 그거 갖고 평생 먹고 사는 거야 자 이거는 사업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렇고 저렇고 말 못한다. 이거는 권한이기 때문에 자식인데 물리지도 그만이고 이거는 제대로 물려가도 그만이라는 거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자기가 데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라도 해라는 거다. 이? 이거는 지금 시범하는 거는 배운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야. 이? 다음에는 이거 뭐 공짜로 해줄 것같아 천만에다. 공짜 안된다 공짜 있을 수가 없잖아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백군데만 내가 잘해 가지고 이거는 전국이잖아전국 정국, 마케팅 잘하는 사람들 조금만 안놓고도 이거 하면 자기가 들고 생겨서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한 100명 정도만 있다면 나는 그냥 앉아서 하루에 100만원씩 먹는 거야 그냥 꾹꾹꾹 꾹 삭히는 거야 이? 여러분 녹가도 해봐라 그 하루에 100만원씩 주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지식산업이 대단한 거야, 아니? 왜? 지식 지식산업이 대단한 거는 초기 투자비고 개발하는데 이런 어려운 점은 있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는 힘들어도 그 뒤에 원료값이 없잖아. 응? 들어가는 게 원료값이 없다 이 말이야. 우리 큰 공장 있으면서 제품 만들어가 팔아만 파는 비용도 있겠지만 그게 들어가는 원료값이 뭐 50% 이상의 원료값 아니겠나, 그제. 그런데 우리는 이거 없잖아. 그것이 지식산업이에요 누구 말자나, 우리 뭐 창조, 창조 했었지만, 정말로 창조의 표본이 이거다. 아니, 아좀 봐봐. 지금 뭐 창조 경제 창조인, 넘 나라 뭐 뺏긴 거, 뭐 인공지능 그거 뺏기고 뒤따라 가는 거, 그거 창조 아닌데, 그게 무슨 창조고 너는 뺏기는 거지. 우리는 정말 순수한 창조잖아. 순수한 창조에 사업도 정말로 창조고, 어? 수익도 난줄 봐봐. 내가 과연 이것이 한 5년 내지 10년만 지내봐봐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길지 모른다. 우리 지금 삼성전자 지금 총 합치 갖고 우리나라에서 먹고 사는 사람 몇 명지는데나 그것보다 잘것같아 10년만 지내봐라 이것이 그것보다 월등하게 많다는 인정한다. 어쩌면 대통령이내 이제 상주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네.